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. 넘어져 버리 손상으로 내동맥류 파열, 평소 건강 입증 및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 재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구법 88라 1764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평소 이렇다 할 질병 없이 권장했던 소의 망인은 계단에 올라서서 물구경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뇌지주막과 출혈 및 뇌실질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내부종이 직접 사인이 되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증인 소의 오해 증언에 의하면 위 소의 일이 이 사건 사고 후 한동안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된 상태를 보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현상은 뇌 동맥류나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의 경우에 많이 볼수 있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병사로 유추할 수는 있으나 그 확률이 반 이상이라는 것이지 반드시 동맥류로 인한 사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망소의 일은 평소 권장하던 사람이 전날 폭우로 집앞 하수도가 범을 하던 중 슬리퍼를 신고 집앞 하수도 옆 계단에서 물구경을 하다가 넘어져서 사망한 것이므로 달리 사망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 및 과로 등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불의의 추락 또는 기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